안녕하세요. 여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오신 여섯 분들은 80여 명의 참가자들 분 중에서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혔을까 좀 모르잖아요 한번 보여줬던 장기 같은 걸한번 짧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우선 넘길게요 마이크 아. <웃음> 네, 보여 드릴 수 있게 하는데 제가 했던 장기는 춤 이어가지고 표정부만 네. 어, <웃음> 짧게 해가지고 춤추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 25살 원도연이라고 하고요. 이제 트레이너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몬스터짐 일기 모델 육성 오디션에 이제 합격하게 된 원도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면접 때 이렇게 규모가 큰 면접일지도 모르고 전날에 뭐이 정도 준비해서 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규모에 되게 놀랐고요. 이제 거기에 면접자분들이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사실 거의 반 포기한 상태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하고 나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열심히 제가 보일 수 있는 한다 보여드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기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라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한 달이라는 프로젝트 동안에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펼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어로 자기소개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제가 그거 하면 너무 찬물이었는 분위기일 것 같아서 포징을 하면서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따자! 어? <웃음> 我叫宋中原，我今年三十一岁，我的目标是韩国最好的模特，谢谢。<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송종원이라고 합니다 이 오디션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 모든 게 처음이지만 오디션 봤을 당시에는 진짜 프로라고 생각하고 프로처럼 말하고 행동했었거든요 합격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도 정말 프로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한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제 장기로는 제가 포징을 했었는데, 사실 장기로 준비한 게 노래였어요. 왠지 이 면접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예, 여기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음? 붉은색, 색 사이상 쪽 짧은 시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노래. 내가 빠른지도 모르겠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다니는 스물곱 살 조현우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될지 몰랐는데 배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팔월 이십 이 일에 열리는 이제 몬스터 짐 피트니스 챔피언십에 많이 아직 부족하지만 발전된 모습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짐 화이팅. 저는 이런 장기를 보여드린 게 없고 그때 취업하고 나니까 어디서 성취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좀 그런 진지한 얘기하고서 내려왔었는데 저의 장기는 진지한 진심이었습니다 얼굴이라고 해도죠? 아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터짐 오디션 합격자 28살 손영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오디션 봤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해서 좋은 결과, 성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저는 비키니 선수를 일단 지원을 했는데 톰피규어 포징으로 개인기를 했거든요.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김시현입니다. 기회를 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은 비록 몸이 제일 안 좋은 몸이지만 비포의프터는 확실히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좀편한 마음으로 모여서 보셔 그렇지 그 당시 오디션날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또 이렇게 큰 무대 위에서 혼자 올라서서 그런 장기를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어필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 전날 갑자기 오고 했는데도 밤새 연습하시고 그러면서 준비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노래를 무반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ill send me a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all in my league.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all in my league. Come on now, fall in my league. 더 떨려요. 사실 지금이 더 떨려요. 갑자기.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몬스터짐 모델 오디션 합격자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합격자분들과 들 모여서 이제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떨리는 마음이 크고 기쁜 마음도 크고요. 저에게 있어서 오디션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고 모험이었기 때문에 합격 소식을 받고는 더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쏟아붓고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선 1차적으로 이날레를 대회 때 보여주신 거거든요 피트니스 모델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와 여성분들은미스비키니는 대회에서 알맞은 종목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초보자면 초보자에 맞게 상급자시면 상급자에 맞게 선택하실 거고 한달 동안에 시합을 준비한다는 건그 상급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시합에 나가서 어떤 결과를 얻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시작할 때와 그날 이후의 변화 저희는 이 과정에도 맞춰보려고 해요 대회 나가기 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들 어떻게 고생하고 1분 안에 시간에 어떻게들 표현해 주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저희 다 모였으니까 현장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점프를 하고 <웃음> 하나 둘셋자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이 시작될 거예요 리액션들 해줘야지 <웃음> 아니 이런 리액션 말고 우와 여기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을 또 갈아입고 해야 되잖아요. 관련해서 티에트 피플이라는 지미어 브랜드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네. 거기서 즐겁게 운동하시라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자분들 세 분, 남자분들 세분 이렇게 나눠서 훈련에 앞서서 기본적인 갖고 있는 체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아입고 다시 만나시죠. 어, 운동을 통제가 쓰기고 체력 진행할 건데 거기에 앞서서 저희 수석 합시님들간단게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이름은 박상민이고요. 그냥 한 고등학교 뚫고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끝난 거 같아요. 이제 한달 뒤에 대회를 나가되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스수 스타벅 지서지 윤이라고. 후원자들이다 재능 기부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웃음> 몬스터진 수석 커치 민운 준영이라고 합니다.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시라고 또 후원해 주는 거니까는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할 건데 제가 담당하는 거는 푸시업이라고 팔 굽혀펴기를 진행할 겁니다 기초 체력 테스트하기에 앞서 스트레칭 할 건데 팔을 깍지 껴서 머리 뒤쪽을 대주시면 은 제가 이렇게 팔꿈치를 뒤로 잡아당길게요 이그 상태로 10초 정도 서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할게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매트에 무릎 꿇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령하는 거에 맞춰서 진행할게요. 하나 하면은 내려가고 둘 하면은 올라올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김지현님은 여기까지 해주시게 됐어요. 자,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여성 참가자들 하시는 거 보셨죠? 네 그러면 추가적인 설명 없이 바로 진행할게요 남자답게 하나 하면 내려가고 둘 하면 올라올게요 하나 둘 하나 둘어 버틸게요 좀 초반니까 버틸 수 있잖아요 둘 하나 어 좋습니다 한팔 떼시고 자 여기서 결정될 것 같아요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더더더더더 더더 더. 오케이 둘 아, 가운데 분 탈락 <웃음> 자 하나 둘 오케이 할수 있어요 둘자 다리 모아주시고 양팔로 할게요 아, 쉬는 거 없어요 자 하나 좀 쉬세요 네. 다들 벤치팩 넘으실 것 같은데 오케이 하나 오케이, 탈락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초 체력 테스트 중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엔 체력 측정을 하체 근력을 평가하는 스쿼트를 할 거예요. 스쿼트 자세랑 개수도 물론 볼 거고 체력적인 거랑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볼 건데 하프 아니고 풀로 앉으실 거예요, 끝까지. 앉았다가 완전히 일어나는 거를 스쿼트 한 개로 보고 할게요. 지금 앉아 있는 정도가 본인들의 스쿼트 높이에요. 하나 하면 앉으시고 둘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무게를 하나씩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할것 같아가지고 요거 4kg짜리 캐틀벨이거든요 다시 하나 둘 우리 앉아서 반만 일어나서 하프로 갈게요 무브먼트 하듯이 완전히 끝까지 풀로 앉으실게요 그래서 반만 일어나실 거예요 하나 바로 앉고 다시 둘 하나 둘 아. 하나 <웃음> 둘자 포기 하나 둘자 내려놓고 잡을드릴게요 백스쿼트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다시, 다시 15kg예요 다시 하나 둘 아아... 보기, 일어나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웃음> 체정이 되게 좋으신데, 우리 좌우 밸런스랑 대칭도 보기 위해서 한 발로 스쿼트 하는 거 아시죠? 한 발로 다리 들어서 앉는 거? 요게 요 테스트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앉아주실게요. 쭉 앉았다가 일어나실게요. 하나고 일반 스쿼트 갈게요. 다리 이렇게 벌려서 하나에 내려가고 둘에 올라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한발 갈게요. 하나 둘 네. 다시 하나 푹안 주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업 반만 일어나실게요. 반 스톱 하프 갈게요 무브먼트 내려가서 반만 올라오고 하나 바로 갈게요 둘 여덟 와. 어, 포기 포기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테스트로 이동하실게요 고생하셨어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테스트고요 마지막 테스트는 버피 테스트예요 하나 하시면 바닥에 바싹 엎드려서 명치랑 배랑 다리를 바닥에 바짝 밀착시켜주시고 둘을 외쳐드리면 바로 일어나셔서 손을 쭉 뻗어서 이 천장에 손이 닿는다는 느낌까지 점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버피 테스트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탈락 둘 하나 둘 하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둘 바로바로 바로 일어나세요 하나 둘할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해보세요 둘 하나 끝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앞선 테스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테스트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네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탈락 두 번째 분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탈락, 둘, 아... 하나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아니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어, 탈락 안 하셨어요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평가는 좀 어땠어요? 일단 이런 고강도 유산소를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체력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 를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스쿼트 이렇게 중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짧게 가동범위 하는 거 있었는데 아 그때 약간 허벅지 터지는 줄알았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좀더 잘하고 싶었는데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것 같다는 좀 자책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스스로 약간 자극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나름 맨몸 운동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나약하다는 걸 한번 더 깨달은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일단 제가 상체는 그래도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상체의 팔굽혀펴기에는 자신 있었는데 하체 근육은 좀못었는것 같아서 너무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다 1등 하려고 그랬는데 남성 참가자들 중에서 막인데 노인 공경했습니다 제가. 첫인상은 세분다 솔직하게 말하면 무서웠고요.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걸 보니까 내면 되게 부드러우신 분들 같아서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좀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뭔가 간단 간단한 건데 확실히 경쟁을 하니까 피가 약간 거꾸로 쏟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버티는 거는 그래도 자신 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을 확실히 좀 뭔가 이제 30대가 돼서 그런가 약간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막내 지원자분도 약간 도발을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한번 도전을 받아서 <웃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된 시간만 남았는데요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시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좀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당부드리고 저는 연명하는 걸잘못 봐요 그래서 뭐 힘들다 그런 거좀 깨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를 선택하시면 정신력 하나만큼 강화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막 우쭈쭈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채찍을 주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간절하지 않는 게 보이면 한 도중에 그 집에 돌려버리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말 한마디를 드리자면 은저 같은 경우는 뭐 목표나 대회 준비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자기 합리화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오시면 최소한 정신력이라도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하시는 선생님 앞으로 가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숙여주시죠.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코치님들 뒤를 돌아주세요. 신이한테도 신 신이 이제 뒤를 돌아가 주세요. 네. 그래? 아야 감사합니다. 선택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난 것도 이제 인연이니까 또 한번 치고 생각. 당장 이제 8월 달에 대회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두 분이 일단 다 키가 크시고 본영호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모델을 나가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스포츠 모델을 한번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우리 김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나가보신 적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비율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미스비키니를 나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남들보다 키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힐을 신으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팔다리가 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굉장히 많이 비어 보여요. 포즈를 잡았을 때 너, 남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힐을 신는 비키니보다는 라인 모델 쪽으로 나가시는 게 그게 낫지 않으실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취지는 프로그레스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3주 만에 몸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죠. 3년에도 안 되는데 대신에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다해서 그걸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프로에좀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시간이 2주밖에 없으면 2주만 해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보현씨께서 원하시는 종목이 비키니에이 맞으시죠? 네 저는 비키니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씨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되시죠? 가장 하고 싶은 거는 클래식 피지컬. 제일 하고 싶은 클래식 피지까 그러면 현재 준비하신 대회가 있으신가요? 피트니스 챔피언십. 네. 그리고 8, 9월 다 나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 9월 파이널까지 나가세요? 네, 파이널까지. 그렇죠, 아, 봐야죠. <웃음> 그러면은 3면이지두 번. 5회도 가능해요. 5회도 가능해요. 아,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빡세게 해야 될것 같아요. 식이나 이런 거는 원래 먹던 거랑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운동 한번할 때,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시간? 웨이트만. 말씀하세요. 웨이트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15분 정도. 시원시간? 거한 시간 반에서 두 아... 시간.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해줄 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체력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너무 그냥 물어하고얘기했도될요 네. 네. 일단 저는 막 엄청난 고중량을 요구하지는 네. 않아요. 아무리 고중량이어도 자극을 못 느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더 상세한 거는 말 그냥 카톡으로 네. 얘기하거나 통화하거나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수업 때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